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논란 속에도 EOS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빗썸에 따르면 EOS는 13일 오후 4시 기준 73.33% 오른 26,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이유는 EOS가 중대 발표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이오스 공식 트위터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서울에서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이에 투자자들이 중대 발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발표 내용에 따라 시세가 유지되거나 폭락하는 등 시세는 다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이른바 묻지마 투자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미확인 재료, 즉 공신력 있는 뉴스 정보가 아닌 온라인상에 가더라 통신에 의해 시세가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의 경우 가격 제한폭이 없어 폭락할 경우 제동을걸수 없고 파산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위험 부담이 크다고 조언합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정부도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상화폐 시장은 유동쳤는데요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주말을 맞으며 다시 시장의 상승세를 보임해 회복하는 추세입니다.